오늘부터 정말 정말 바나나만 먹는다 28kg 될 때까지 장난하는 거 아니다 다리 걸어 철봉 꽉 잡아 보감 넣어 강하게 당겨 손목 말지마 발냄새 맡지마라 발 저리다 나 온나? 왜쳐다본는데야 아무 생각 없지?